화성시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학교 앞 좁은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. 심지어는 학교 교문 앞을 차량들이 점령했습니다. 주차금지 표지판이 무색해 보입니다. 성인들마저도 위험하게 차 사이로 지나갑니다. 멀지 않은 곳에 공용 주차장이 있고 빈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서 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초등학교 앞 교차로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대부분의 차량들이 규정속도인 시속 30km를 넘는 속도로 지나갑니다. 하지만 인근 어디에도 과속카메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. 특히 이 교차로 앞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어서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임에도 아직까지 과속카메라는커녕 과속방지턱 하나 없습니다. 지금 그 과속 카메라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설치가 안돼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30km로 달리는 차량이 거의 없고 30을 지키는 차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늘 불안함을 느끼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다칠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. 이게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차들이 빨리 가녀요 조심 안 하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. 아무리 좋은 법안과 행정정책이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. 민식이법의 문제점은 여전히 죄기되고 있지만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. 불법주차금지, 규정속도준수 등 운전자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지켜나갈 때 법의 불합리성과 개선점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정당성이 부여될 것입니다. KNB 조종입니다